마음이 자꾸 불안한가요? 무언가 내 뜻대로 되지 않고 앞으로 나가는 길이 너무나 캄캄하고 불안하게 느껴진다면 이 영상을 시청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나만 아는 언니의 타로 다락방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볼 타로는요 불안할 때 보는 타로예요 감정 타로는 오랜만이죠 여러모로 내 마음이 불안하고 힘들 때볼수 있는 타로를 준비해봤어요 요즘 은 코로나 바이러스다 보다 하면서 사람들 마음이 많이 시끄럽잖아요 그리고 또 새해다 보니까 준비해야 할 일도 많고 내가 해야만 할 일도 많으니 여러모로 걱정되는 일들, 일들을 현명하게 잘 이겨낼 수 있도록 오늘은 이 타로를 준비해봤어요. 오늘도 영상이 괜찮으시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바로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게요. 왼쪽부터 1번, 2번 3번, 4번, 5번이고요. 고를 시간 드릴게요. 1번 리딩 시작할게요. 왜 1번분은 이렇게 불안한 걸까요? 오늘은 1번분의 마음속 깊은 곳으로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일단 보면 1번분 자신의 1번분 마음, 현재 마음의 상태를 나타내는 카드로 바로 이 카드가 나왔어요. 1번분은 앞으로 갈 미래가 약간은 두렵고 주저하는 모습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어떤 넓은 땅이 펼쳐졌을 때 우리는 굉장히 기대를 하기도 하지만 사실은 어떤 걱정들을 할 때도 있잖아요. 저 앞에 과연 뭐가 있을까? 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니까 아무리 이렇게 설레는 모험이 시작되는 것만 같아도 나는 자꾸만 두려운 거죠. 그만큼 1번분은 어떤 일을 앞두고 있고 거기서 오는 불안감, 내가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어떤 걱정들이 이 카드 안에 보이고 있어요 그런데요 이 1번분의 불안은 논리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네요 이런 1번분의 시야를 가로막는 게 무엇일까 하는 카드로 바로 이 엄격한 검의 왕의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이 앞에 혹시 강이 있을지도 몰라. 내가 보트를 챙겨야 해. 이 앞에 산이 있으니까 커다란 가방을 챙겨야지 하면서 내가 해야 할 것들을 자꾸 늘리지 마세요. 지금 내 마음이 향하는 곳으로 가기도 바쁜 상황인데 자꾸 내 마음속에서 이건 되고 저건 안 되고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고 이런 걱정들이 참 많이 보이거든요. 우리가 요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뭐 이래라 저래라 하기 시작하면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잖아요. 그런데 스스로에게는 이런 일을 할 때가 정말 많아요. 나에게 이거 해라 저거 해라 넌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되고 라는 얘기를 많이 하게 되면 결국은 그런 생각이 들죠. 내가 이렇게 많이 하기로 했는데 왜 아무것도 못했지? 이런 생각들이 지금 1번분 마음속에 있는 불안을 키우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래서 지금은 더 이상 따질 때가 아니라고 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이런 도둑질하는 카드가 나왔는데 도둑질을 하라는 뜻은 아니겠죠? 이건요 내가 원하는 게 있, 있다면 좀 대담하게 앞으로 나가야 한다는 뜻이에요. 이렇게 철통같이 지키고 있지만 백조는 결국 자기가 원하는 걸 가져갔어요 이런 것처럼 1번분도 원하는 것이 있다면 지금은 앞에 있는 어떤 위험, 이런 지키는 사람, 내가 해야만 한 일들 그런 걸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앞으로 앞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타로카드가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그리고 이 밑에 두 장의 카드는 이미 지나간 걱정과 앞으로 아직 남은 걱정들에 대해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데 1번 분이 열심히 노력해온 것들은 보상을 받게 될 거라고 해요. 지금은 어쩌면 내가 한 것들이 전부 의미가 없어 보이고 그래서 계속해서 불안해질 수 있어요. 왜 내가 이렇게 열심히 사는데 돌아오는 건 없어 보일까? 하지만 그것들은 이미 지나간 고민, 결국은 해결될 것이니 마음속에서 내려놓는 게 좋을 거라고 하거든요. 더구나 아직 기다려야 하는 것들에 대해서도 지금은 축하할 때라고 하거든요 조만간 아주 소소할지도 모르겠지만 나에게 축하를 해줄 순간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렇게 앉아서 고민하기보다는 원하는 것,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향해 나아가는 태도라고 보여요. 이 왕은 계단에서 하염없이 기다리죠. 때로는 우리가 이런 이성적인 태도가 필요하기도 하지만 마지막 카드에서도 지금은 논리의 때가 아니라고 하거든요. 감성이 아주 풍부한 때고요. 당신의 감정을 따라야 하는 때라고 해요. 지금만큼은요. 아주 이성적인 생각 그리고 때로는 이성적인 생각을 빙자한 어떤 걱정들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시고 일번 분이 하고 싶은 것들을 하면 마음속 불안도 가라앉을 것처럼 보여요. 1번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금 1번분이 스스로를 너무 괴롭히고 있지 않은지 라는 느낌이네요. 그래서 1번분 내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다른 사람이 어떻게 얘기하든 그리고 내 마음이 자꾸 안될 거라고 얘기를 하겠지만 그런 마음속 얘기마저 무시하시고 갖고 싶은 게 있다면 쭉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1번분 응원할게요. 불안은 곳 사라질 거예요. 그러면 1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이번 리딩 시작할게요. 왜 이번 분은 이렇게 불안할까요? 이번 분은요, 지금 정의의 여신처럼 스스로를 바라보고 있네요. 이 말이 무엇일까요? 정의의 여신은 대부분 이렇게 눈을 감거나 안대를 한 형식으로 그려져요. 그말 뜻은 눈을 가리고 있어도 눈을 감고 있어도 모든 것을 이 여신에게서 감출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이번 분은 자기 자신에게 좀 그런 분인 것 같아요. 내가 그때 무엇을 했는지 내가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대해 나 스스로에 대해서는 좀 너그럽게도 생각하고 봐주기도 하고 아니야 나 잘했어 라고도 하지만 이번 분은 다른 사람들한테 말하는 것과는 상관없이 혼자 있을 때는 자기 자신에게 너무나 냉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요 우리가 침대에 누우면 자기 전에는 모, 모든 생각들이 떠오르죠. 나 잘한 걸까? 그때 왜 그랬지? 그러지 말걸. 이런 생각들이 지금 이번분 마음속에 많이 보여요. 스스로를 놓아주지 못하고 하나하나 구석구석 냉엄하게 평가하려는 누구보다도 무서운 나 자신의 시선이 말이죠. 이런 이번분의 시야를 가리는 건 나를 자꾸 너무 스스로에게 냉정하게 만드는 건 경쟁이라고 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든 너무나 경쟁자들이 많아요. 게다가 이렇게 강해 보이기도 하고요. 거기서 내가 반드시 이겨야겠다. 내가 원하는 것을 해야만 해야겠다.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자꾸 쫓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내 마음의 흠결, 내가 잘못한 것들이 너무나 잘 보이죠. 그때 그러지 말걸. 걔는 안 그랬는데. 나는 그랬으면 안 됐어. 내친구도 이럴 때 잘했는데. 이런 마음이 자꾸만 우리 이번 분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자꾸자꾸 이렇게 보라색 안개로 내 마음이 덮이는 것만 같고요. 그런데요 저는 그런 이번분의 마음이 너무나 이해가 가는 것이 그 다음으로 나온 카드 극복해야 하는 것으로 10개의 막대기가 나왔어요. 보시면 이 여성나무, 여자나무는 너무나 힘들어 보여요. 이렇게나 높고 화려하고 엄청나게 커다란 성을 짊어지고 있으니 얼마나 어렵고 또 힘들겠어요. 이번 분은요, 지금 하고 있는 일을 조금은 줄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이번 분은 다른 사람들을 바라보며, 아, 나도 저만큼 해야 돼. 나도 저 사람만큼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이번 분은 충분히 많이 힘들고, 어떻게 보면 이번 분이 할수 있는 것보다 더 많은 일을 하려고 할 수도 있어요. 마음의 짐을 조금 덜어내고, 일을 조금 줄인다고 해서, 이번 분이 경쟁에서 뒤처지는 건 아니거든요. 오히려, 이렇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면 혹은 너무나 많은 일을 하려고 내가 계획을 계속해서 하면 나 자신을 괴롭히는 것밖에 안 돼요. 제가 이런 말씀을 다소 강하게 드리는 것은 다시 이 카드가 나왔거든요. 정의 카드예요. 보시면 이두 덱은 다른 덱이지만 서로 같은 정의 카드를 이렇게 2번 분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아주 냉정하게 스스로를 판단하는 모습.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카드의 뜻은 뭘까요? 이 카드의 위치는요. 이미 해결된 고민, 더 이상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이란 뜻이에요. 결국 지금 2번 분이 생각하던 어떤 고민거리, 자꾸 2번 분의 마음을 어지럽히는 그것들은요. 이미 종결된 것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이번 분이 더 무언가를 할수 있는 여지는 없고 이미 끝난 것이라고 하거든요. 게다가 앞으로 나온 어떤 고민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심판 카드가 나왔어요. 이 말의 뜻은요. 조만간 이번 분이 기다리던 어떤 소식에 대한 결과가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게 좋 좋은 것인지 나쁜 것인지 이 카드만으로는 분명하지 않아요. 하지만 이미 이번 분은 애써왔고 거기에 대해 어느정도 종결된 상태이니 스스로를 괴롭히는 행동은 멈추는 것이 불안함을 덜수 있다고 카드가 말해주는 거죠. 이 들려오는 소식에 대해 조금 좋은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이 마지막 카드로 뭐가 나왔을까요? 행운은 이번 분의 곁에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이번 분 결과가 들려올 때그 결과가 이번 분 마음에 들만한 소식일 가능성이 높으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스스로를 내려놓으시고 무엇보다 이번 분의 우리 이번 분의 마음이 아주 평온하게 가라앉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자신을 비교하지 마세요. 이번 분은 충분히 근사한 사람이고 이렇게 자신을 객관화할 수 있는 사람은 정말 많지 않으니까요. 훌륭한 자기 자신, 훌륭한 이번 분을 스스로를 그만 괴롭히시고 좀더 너그럽게 스스로를 대해도 좋을 것 같아요. 이번분푹 쉬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이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리딩 시작할게요. 3번 분은 왜 불안할까요? 전체적으로 보면 3번 분은 어떤 일을 많이 벌려놨기보다는 이제 막 시작한 상황 혹은 시작하려고 내가 어떻게 해야 하지 생각하며 불안해하고 있는 모습이 많이 보여요. 첫 번째 카드를 보시면 저는 이 카드를 경계 카드라고도 해요. 지금 이 덱에서는 그 모습이 잘 그려져 있지는 않지만 다른 웨이트 유니버셜 덱에서는 여기저기를 경계하며 둘러보는소녀 의 모습이 그려져 있어요. 여기서도 보면 이 여인은 움직이지 않고 계속 무언가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든 내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너무나 고민이 많은 거예요. 저기로 가도 될까? 내가 과연 그래도 될까?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나쁘게 말했는데 어떡하면 좋지? 더구나 이런 3번분의 마음이 불안하게 된 이유로는 눈앞을 가리고 있는 것이 또 다른 불안이니 어떻게 불안하지 않을 수가 있겠어요? 이 말을 좀더 풀어서 해보자면 내 눈앞이 안개처럼 보여요. 앞길이 잘 보이지 않고 어딘가 어둡고 거기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있을까? 혹시 지금 내가 생각하는 게 몽상은 아닐까라는 생각 말이죠. 달 카드는 몽상과 어떻게 보면 공상의 카드이기도 한데 3번분은 지금 하고자 하는 어떤 일, 내 마음속에 고민되는 어떤 일이 그냥 공상일 뿐이고 현실에서 내가 이걸 실현할 수 있을까 하는 두려움이 상당히 큰 것으로 보이거든요. 그런데요, 타로카드는 여기서 3번분이 불안한 마음을 좀 가라앉히려면 좋은 방향으로 가야, 가려면 지금 당장 출발해야 합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기사는 어떻게 보면 이 카드와는 전혀 반대예요. 보시면 전혀 움직이지 않는 어떤 소녀와 그리고 아주 급하게 출발하는 사람이 있죠. 어쩌면 이 기사는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빨리 여정을 떠나는 걸지도 몰라요. 지금 3번 분에게 필요한 건요. 출발하는 거예요. 일단 출발하면 일단 뛰어가면 어떻게든지 무엇이든지 하면 그 뒤에 무언가 있을 거라고 그리고 오히려 그렇게 달려나가는 편이 여기서 보이지 않는 저 끝을 바라보는 것보다 덜 불안할 거라고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타로카드는 3번분은 행복해질 거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쩌면 이텐 오브 컵스 같은 완벽한 공동체, 어떤 아주 행복한 삶의 모습을 내가 그 일을 함으로써 이루지 못할까 봐 두려워하고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타로카드는 그건 이미 지나간 고민이라고 하네요. 지금 할 고민이 아니고 어쩌면 이 길의 끝에는 굉장히 좋은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거니까 지금 당장 출발하라고 말이죠. 그래서 지금 해야만 하는 고민은 바로 이 행복한 어떤 엔딩 행복한 결말에 대한 고민이 아니라 하는 일에 대해서 좀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라고 하네요. 지금 3번 분이 아무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라기보다는 불안해서 마음이 너무 어지러우니까 어떤 일이든 사실 하기가 어려울 거예요. 자신감이 넘치는 상태에서 노력을 하는 건 정말 쉬운 일이지만 내 마음이 불안한데 노력을 하는 건 너무 어렵거든요. 때로는 특히 어떤 자기개발서 같은 책들에서는 불안해하지 마라, 뭐 시간 낭비하는 거다 하고 다소 가혹하게 마음을 몰아붙이고는 하지만 저는 꽤 많이 불안해하는 성격이고 때로는 정말 걱정이 너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지 알아요. 그래서 정말 힘들고 아, 이대로는 안될것 같고 내 마음이 자꾸 흔들리겠지만 조금씩 해야 할 일들을 하나씩 해가려고 노력해보세요. 어쨌든 그길 끝에는 행복한 것들이 있을 거다라고 타로카드가 말해주고 있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꿈으로도 당신의 꿈을 따라가세요. 그리고 꿈을 위해 좀더 노력을 해야 한다는 카드가 나왔어요. 지금은요. 가는 길이 좀 거칠어 보이겠지만 힘들어 보이겠지만 그 길을 걸어갈 때에요 어쩌면 이 카드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어요. 출발하고 말이에요. 출발만 한다면 그 뒤에 이렇게 아름다운 엔딩을 맞이할 수 있을 테니까요. 3번 분의 불안한 마음, 힘들겠지만 최대한 가라앉히시고 할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하다 보면 3번 분이 바라는 것들이 꼭 이루어질 거라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3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4번 리딩 시작할게요. 4번 분은 왜 이렇게 불안할까요? 어쩌면 4번 분은 지금 하는 일, 친구 관계, 혹은 무엇이든 내가 주도권을 제대로 갖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이 검의 기사는요, 주도권을 가져오기 위해 꽤 애쓰는 인물이에요. 혹은 다른 사람에게 완벽히 끌려다니거나요. 그래서 사범분은좀더 내가 하는 일에 있어, 내 친구 관계에 있어, 혹은 연인 관계에 있어 자기 자신이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그렇지 못하니까 불안한 거죠 이대로 질질 끌려가는 건 아닐까? 내가 원하는 대로 과연 이 일이 될까? 그런 생각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지니 사범분의 마음이 평온할 수는 없겠죠 그리고 이런 사범분의 마음을 더욱 불안하게 하는 건 바로 이완드의 여왕이네요 완두의 여왕은 아주 사교적인 인물인데요. 그래서 주변에 이렇게 바라보는 사람도 많고요. 말도 많아요. 내가 똑바로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주변 사람들의 이야기, 내 친구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면 마음이 자꾸 더 불안해져요. 너 그러면 안 된다. 너 그렇게 질질 끌려다니다가 일 망칠 거야? 이런 이야기들이 나에게 도움이 되기는커녕 더욱더 나를 조급하게 만드는데요 그래서 주변 사람들의 이런 이야기, 나를 불안하게 하는 말들, 그 사람들이 나에게 나쁘게 이야기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걸러들 을 필요가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요 지금 4번분은 지나간 과거의 영광을 생각하기보다는 앞을 바라봐야 할것 같아요. 이인원은요 계속해서 호수를 바라보네요. 이 뒤에 넓은 하늘은 보지도 않고 말이에요. 실망할 만한 것들도 있었을 거예요. 사실은 누구나 생각해보면 내가 잘못한 것도 있고 후회하는 것도 있고 지금도 과거의 잘못을 그대로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런 걱정이 많이 들잖아요. 그런데 실은 앞으로 나아갈 날들은 과거의 날들보다 나을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들 내가 잘못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놓아줄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렇게 스스로의 생각 과거의 생각 고민거리에 잠기는 것은 나에게 나쁜 영향만 준다고 하거든요 이제는 저 호수에서 자리를 털고 일어날 때인 거죠 이미 끝난 고민에 대해서 운명의 스레바퀴 카드가 나왔어요. 이건 무슨 뜻이냐면요. 내가 왜 이렇게 나에게 나쁜 일만 생길까? 나에게 행운의 때는 오지 않는 걸까? 왜 이러는 거지? 하고 고민을 하고 있다면 이제 슬슬 다시 좋아질 때가 옵니다. 그렇게 내가 계속해서 불운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으시는 게 좋아요. 얼마 전에도 제가 요새 리딩에서 이 얘기를 좀 자주 하는 것 같은데 운이 좋은 운이 오기 전에는 나쁜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이런 말씀을 많이 드렸을 거예요. 아직은 완벽하게 내 주위에 있는 나쁜 기운들 어떻게 보면 고민거리들이 끝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보시면 조금만 가면 뭐가 있죠? 스테인드 글라스가 있는 화려한 집이 있어요. 조금만 더 가면 운명의 수레바퀴가 내 편으로 돌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 약간만 조금만 더 걸어가면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내가 주도권을 잡지 못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이 카드가 답을 제시해주고 있네요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오히려 이런 주도권에 대한 걱정,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휘둘린다면 지금 내게 들어온 이 멋진 눈을 활용하지 못할 거예요. 자신감을 가지시고요. 꼭 주도권을 가질 필요도 없어요. 하는 대로만 하면 돼요. 왜냐하면 이 빛나는 사자의 기운 아주 화려한 기운이 되게 했기 때문에 조만간 나는 싫어도 내가 주목을 끌게 될테고 사람들 사이에서 그런것 주도권이나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에 연연하지 않는 내가 너무나 멋지게 여겨질 거니까요. 보시면 이 스테인드 갤러스의 노란 불빛이 이 카드의 불빛과 닮지 않았나요? 지금은 아주 약간 세 걸음 혹은 다섯 걸음 아주 힘든 길들이 남았지만 그 뒤로는 환한 빛과 사람들에게 주목을 받을 수 있는 어떤 미래가 그려지고 있으니까요. 마음속 불안 내려놓으시고 그대로 하던 대로 하세요. 다른 사람들 이야기 듣지 마시고요. 좀 끌려다니면 뭐 어때요? 조금 있으면 다른 사람들이 그런 사번분의 가치에 대해 좀더 제대로 알게 될 테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요. 마음속 불안 내려놓으시길 바랍니다. 밝은 불빛이 가까우니 꼭 거기에 가게 되실 거예요. 그러면 4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5번 리딩 시작할게요. 5번 분은 신념이 굉장히 강한 사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어떤 다툼을 하거나 내가 어떤 내 의견이 필요한 무슨 문제가 있다면 지금 5번 분이 생각하는 것이 옳다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네요. 교황은요 신념이 깊은 인물이기도 하고 자신이 정한 생각을 쉽게 바꾸지 않아요. 어떻게 보면 완고하기까지 한 인물인데요. 그런데 자신의 생각을 휙휙 바꾸는 것이 어떤 때는 유연한 태도처럼 보이지만 삶에 있어서 바꿔서는 안되는 무언가는 반드시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5번 분이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게 맞을까 나는 왜 이러지 라고 생각했다면 지금 5번 분의 품고 있는 고집 신념 같은 것들은 너무나 중요하고 그리고 그것이 틀리지 않았다고 카드가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오히려 5번분의 시야를 가리는 건 완드 에이스. 반드시 어떻게 행동해야 한다. 나도 성과를 내야 한다. 앞으로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요? 오히려 5번분이 지금 걷고 계신 길은 더디고 무언가 답이 나오지 않는 것만 같지만 결국은 그것이 옳은 길 그리고 5번분이 원하는 바를 위해서 꼭 필요한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5번분이 품어야 하는 마음으로도 다시 이 카드가 나왔습 이 카드를 보시면 자신의 새끼를 지키기 위해서 어미가 아주 필사적으로 싸우고 있어요. 이게 뜻하는 바는 5번분이 생각하는 것들을 방해하려는 사람들 그리고 내 마음속 불안들이 이제 이거 하지 말아야 될까? 이제 이거 포기해야 될까? 이건 아닐까? 이런 얘기를 수없이 할수 있지만 그래도 지켜야만 한다는 거죠 새끼를 뒤에 둔 어미가 이 짐승이 아무리 사납다고 해서 도망갈까요? 그렇지 않잖아요 5번 분은 5번 분이 생각하시는 것들을 마음속에 꼭 간직하고 계속해서 살아가시는 것이 되려 나의 불안을 낮춰줄 수 있는 거라고 하거든요. 지금 마음속 불안들은 어쩌면 당장에 나타나는 무언가가 없어서 그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커다란 꿈일수록 커다란 그릇일수록 그것이 채워지는 데는 너무나 오랜 시간이 걸리거든요. 그래서 다소 답답할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내가 행복해질 수 없다, 다른 사람들처럼 번듯해질 수 없다는 생각은 하지 않는 게 좋아요. 이 카드는 이미 지나간 고민, 할 필요가 없는 고민의 카드예요. 이 카드를 보시면 너무나 행복해 보이죠? 테노브 컵스는 어떤 완벽한 행복, 어떤 공동체의 상태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는 게 아니므로 5번 분은 자신이 생각하는 바 자신의 신념을 끝까지 밀고 나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아직 남은 고민을 보면 5번 분에게는 아직 많은 아픔과 스트레스가 남아있네요. 침대에 앉아있는 여인에게서 어떤 슬픔이 느껴지기도 하고 펼쳐진 책을 보면 거기에 대해 얼마나 많은 고민을 했는지 우리가 알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 카드를 볼 때는 항상 고통, 스트레스에 대해서만 생각하지만 이 뒤에 있는 햇빛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거든요. 새벽이 찾아온다고 해요. 이 일들이 거의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으니 어쨌든 이 슬픈 밤도 결국 끝이 나겠죠. 그러니 지금 좀 힘들고 불안하더라도 조금만 더 참으면 실은 이 말이 어떻게 보면 폭력적으로 들릴 수도 있다는 건잘 알아요. 내가 너무 힘든 상태인데 어떻게 더 참아 이런 생각도 들잖아요. 하지만 이제 곧 아침이 옵니다. 그러므로 정말로 이번에는 진짜로 조금만 참으면 좋은 날들이 올 테니 약간만 더 내가 갖고 있는 꿈들을 이루기 위해서 하루하루 노력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게다가 마지막 카드에서도 당신이 원하는 답은 곧 옵니다 라고 해요. 지금은 사실은 말조심을 해야 하는 시기예요. 나의 사소한 말들이 상황을 많이 바꿔놓을 수 있거든요. 하지만 천천히 만약에 5번분이 기다리는 어떤 소식이 있거나 5번분의 골치거리들이 있다면 거기에 대한 답이 조만간 오게 될 거고 아침 또한 올 테니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걱정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시 한번더 5번분이 지금 가슴속에 하는 생각, 5번분이 품은 꿈, 5번분이 해야만 하는, 지켜야만 하는 어떤 것은 정말 옳다고 카드가 여러 번 이야기해주고 있으니 불안해하지 마세요. 그러면 5번분 항상 행복하시고요. 5번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